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여러분 쇼핑몰 운영하시다 보면 상품 등록하시는 게 정말 귀찮고 조금 힘들지 않으십니까? 가장 시간이 또 많이 걸리시는 작업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등록하실 때 자주 쓰는 옵션들을 모아놓는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은 템플릿 관리라는 메뉴가 스마트 모드에 있습니다 우리 카페이사 스마트 모드에 있는 템플릿 관리 메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모드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설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템플릿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이 템플릿 관리에는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옵션 세트라고 하는 메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세트에서 목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제가 지금 입력해놨는 옵션의 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옵션 세트라는 것은 제가 상품을 등록할 때 자주 쓰는 옵션이 있다. 예를 들어 색상과 사이즈를 내가 바지를 10개를 올릴 건데 그 10개 올릴 바지가 색깔과 음, 사이즈가 항상 SM 라지 사이즈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색깔이 다 들어가져 있어 그러면 상품 하나하나 등록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귀찮겠죠 그래서 이걸 옵션 세트로 미리 넣어놓고 얘를 상품 등록할 때 불러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샘플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서 자 사용함으로 만들어 놓고요 옵션 세트명에다가 신발 세트 라고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설정이라는 곳에다가 사이즈 라고 해서 사이즈 쓰는 칸에 제가 음 230, 240, 250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신발들을 사이즈를 입력을 했습니다. 옵션을 하나씩 입력하실 때는 엔터를 쳐주시면 다음 옵션으로 추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은 색상을 넣겠습니다. 색상 그래서 블랙 검정색이 있고 엔터 그리고 음, 화이트 엔터 그리고 뭐전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핑크 엔터 이렇게 쳐주면 보시다시피 해당하는 컬러를 썼을 때 요렇게 색상표가 바로바로 노출이 됩니다 굉장히 좋죠 자요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템플릿을 저장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신발 세트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상품 관리 메뉴에 상품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발 그리고 판매가 뭐 임의로 천원 쭉 내려가지고 옵션 한번 불러올게요 자 진열을 해줘서 조금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메뉴들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옵션 설정으로 가서 자 상품 옵션이라는 곳에 사용함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 템플릿 선택해주세요 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신발 세트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 해당한 옵션 값이 들어오죠 이 상태로 옵션 품목 만들기 라는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230 사이즈 블랙 230 사이즈 화이트 230 사이즈 핑크 이런 식으로 옵션을 바로 불러와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하실 때 자주 쓰시는 옵션들을 미리 이렇게 템플릿으로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신다면 상품 등록하시는 속도가 훨씬 더빨라지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템플릿 관리라는 메뉴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옵션 세트 템플릿으로 한번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